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요즘 난방비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번 주 화요일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대상 연료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관할 시, 군, 구청이나 129번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55회 로또총 판매액 1125억 원, 1등 당첨금 260억 원으로 11분이 당첨돼 1인당 23억 6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3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3495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행복공간봉사단의 5차 봉사 현장 찾아갑니다. 2월 23일에 진행된 제15기 행복공간봉사단의 봉사활동 현장. 자르고, 다듬고, 볶고. 다들 음식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네, 오늘 500분가량 어르신들이 드실 불고기 요리하고 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봉사단원들. 이렇게 완성된 음식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소중한 한끼 식사가 됐습니다. 2023년 첫 봉사활동은 끼니를 챙기기 힘든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 점심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아, 봉사자원들과 함께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맛있게 먹겠다는 어르신의 인사에 더 열심히 봉사에 나선 단원들. 아직 날이 추운데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리셨을까 봐 걱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좋았고 또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뿌듯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봉사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네 아주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다산의 여왕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제 선행의 여왕입니다. 네, 개그우먼 김지선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아, 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참 얘기하기가 쑥스럽고 부끄럽네요. <웃음> 2010년부터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장학금 후원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설립해서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꾸준히 선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요 다른 아이들이 행복해야 저희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 생각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것 같아요 음. 앞으로는 좀 지방에도 내려가서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따뜻한 마음 전국으로 퍼지기를 응원합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힘든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제 1056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 봅니다. 24번. 자, 아,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2번. 자, 이제 세 번째 행운의 볼입니다. 13번. 자,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는 45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을 추첨합니다. 20번. 자,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 36번. 2등 보너스 볼도 뽑아야죠. 자, 몇 번일까요? 29번. 제 1056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24번, 32번, 13번, 45번, 20번, 36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29번이네요. 지금까지 김지선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